국회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.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 관리법의 대안으로 밥한 공기 다 비우기를 제안한 건데요. 야권과 여권 모두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.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논란을 일으킨 발언은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.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... 음,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? 예. 그렇다면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들이 밥을 덜 먹는 데다 쌀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 예.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? 아침 라디오 방송 직후부터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조 의원은 아이디어 소개도 못하냐며 언론인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. 당 대표도 바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.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? 그냥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본인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조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당 민생특위 119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의견들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대안으로 농민 보호를 위한 정부 여당의 대책이 밥한공기비우기 캠페인 수준이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이걸로 대안 경쟁이 되겠느냐, 갈수록 태산이다.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유명 먹방 유튜버가 당대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. 이건 당을 좀 희화하고 또 정부의 고민도 없이 어떠한 그 가볍게 좀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라는... 민주당은 황당무계한발상이다 정의당도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대안 없는 무능한 여당의 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조 의원은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쌀피자 만들기 등 캠페인을 한 적이 있다며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.